장거는 떠오 이것만 반복되냐 계속. 어? 기호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 지금 장고, 어? 장고 이런 것을 재밌게 써야지. 그렇죠? 그냥 한번 해봐. 얼굴로 보면 좀보기 싫은데 별로. <웃음> 나도 이 감성적인, 예술원 사람들은 약간 감성적이야. 그래가지고 얼굴을 잘 봐, 이렇게 눈도 보고. 상대편이 아닌 것 같으면 허기가 싫고. 예술인은 어쩔 수 없어요. 내눈 보면 막 하고 싶어? 아, 그래? <웃음> 동동따구공동따구공 세게 치는 걸로 채가 <놀라> 여기서 흐트러져 버리면 가락이 삐어져 가 뭐냐면 흐트러져 버려 채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야무지게 왔다가 체가 흔들려버리면 소리도 흔들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이해가. 이걸 네. 그러니까 야구도 그냥 이폼 연습을 계속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이제 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소리의 크기란 게올라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막 체가 흔들리면 리듬은 찾는데 소리가 기준이 없죠. 중심음이 없잖아. 지금 보니까 체가 흔들려 체가 막뭐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소리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띠리뱅 네. 할 때는 가능하다면 여기서 절리를 하고 큰 대박을 이렇때 여기서 절의를 하 그러니까 이러면 좋지. 왜냐면 대박은 울림이 좀더 있으면 좋잖아요. 대박돈 그 소리가 너무나 울림이 없어요 그니까 첫 박은 중앙 때리고 아무리 사수어요 이게 비결이에요 마당으로 나갈수록 여기를 더 열어줘야 돼요 지늘뭐 바쁘다고 안 왔다. 그럼 내가 소리를 더 열어줘야 지한 목을 더 해야 돼. 그러면 커지지. 깽그지고 오늘 많이 왔어. 그럼 내거좀좀 좀 다져주면 되잖아. 두 명까지는 커버할 수 있어. 이 소리 열고닫치면 그거 안 와도 꼼짝도 안 해. 두명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 이소리 크기. 열어주고닫 치고. 지 지금은 모든 게다 답답하고 하나는 치는 것들이 막 체가 흔들려서 하니까 이게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노래도 본청이 있고 본청에서 왔다 갔다 해야 노래가 되잖아요. 그것도 본청이라고 그래 이렇게. 오늘 본이 늙었구나. 딱 하나에 놓아고 몸이 밑로 갔다 외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꽹과리도 똑같거든 그래야 소리가 계속 좀 유지가 되지 근데 지금 맞는 데가 그냥 자기 맘대로 맞는다 개성적으로 맞는다 그렇지 말하는 거예요 어, 그거 한번 잡아내야죠 장거도 마찬가지 장거도 가운데만 딱딱 마니쳐 그러면 장거도 터지지도 않아 딱 가운데만 때리지 이거 아무리 해도 안되져 나도 지금 장구이고 산 지가 만 20년 됐는 거 볼까 이런 데가 떨어져서 터지는 거지 가운데가 떨어지지는 않아 잘못 맞으니까 터져 네. 장구도 잘터쳐야 장구 장신을 맞고 하는데 가운데로 빡빡쳐 네. 다시 다시 시작 그동음그동음시작그동음그여 지금 그대 한번 끊네그동음그다 시작. 강냠냠이야. 강냠냠. 강량량. 강냠냠 그동음 시작. 지시 n g g a 갱갱개개갱개개 a n g gang, gang, g a 개개갱 a n g gang, g 이것도 오번까지 다시. 다시 나오고 나온 맞춰서 시작. 다시 쳐. 시작. 어? 어? 모든 음악을 잃고 가야지 응. 이러지 마라 숨짱장이되잖 응. 다시 한번 해볼까? 네어좀 응. 쉬어도록 하면 쉬어줄 수 있어? 내가 좀 어려우면 좀 쉽시다. 그래. 네. 그러기 전까지 할라니까 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더 시작. 아트를 좀 약간 열어 줘도 돼. 정당을 따라다. 정당을 따라다. 정당을 따라다. 여기는 음악으로 가지. 덩더구 따고 도시작 이거니까 살짝 올려줘. 동 동동딱 동 동동딱. 시 뭐라고 했어? 여기. 아니 깻가리 소리가 아예 없으니까 장고 소리만 있으니까. 아, 벙어리채 아까 막고이는면 벙어리채라고 했죠? 네. 어 벙어리채 새가락이 있는거야 지금 여기에 벙어리채 가락지, 자, 똑같은 가락이 이제 땡 까지 가 개갱으로 시작하면 더 궁이고, 개으로 시작하면 떠니야. 그거 뭐 외운 것도 없어. 이거 순서를. 예해네그봐 yes. 네. 시시 동사, 덩더 궁 딱, 덩더 궁 딱, 시덕~ 자신의 덤~ 이제 거기는 바가 제 가?